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벌레 차단 품지판들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음,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 겨울이라 바람 막는 그런 용품들 방한용품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바람도 막아주고 날벌레들 막아주는 요 품지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종류가 총3가지예요 요, 지금, 까만 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극세사 풍지판. 좀 두꺼운 건 바깥 외부 샤시 용이고요. 요, 조금 얇은 거는 안쪽에, 안쪽에 샤시. 베란다로 나가는 문에 샤시들 그 풍지판이에요. 그리고 레일 밑에 넣는 요, 방충망, 방충망 풍지판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바람, 매풍 차단할 때 정말 제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던 요 창문 풍지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얘네가 각각 설치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래서 기능은 같아요. 기능은 날벌레들, 뭐 무당벌레, 초파리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은 같은데 설치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설치를 하고 난 후에 뭐 샤시가 조금 손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들도 다 다르니까요 어, 가장 먼저 요거 창문풍지판 지난번에 외풍차단을 보여드렸던 요 창문풍지판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샤시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서 날파리가 진짜 많이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요거 날파리 풍지판 한번 해볼 거예요. 창문 풍지판에 먼저 제품 구성은 이 풍지판 몸체, 3M 스티커, 이 회색 스펀지 이렇게 세개 하고 나사 두 개가 한 쌍이 들어 있어요.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건이 스펀지 보면 이 밑에 이렇게 절개선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톡 떼주세요. 그럼 다음에 샤시에다가 대보고 요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요. 조금 잘라내야 돼요. 여기를 조금 잘라내요. 그냥 가위로 쉽게 잘려요. 가위로 쓱싹쓱싹 잘리면 잘리거든요. 요거를 잘라서 요 샤시 틀에 사이즈가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요 구멍을 막는 게 목적이니까요. 잘라서 사이즈를 재봐요 요 아래 구멍도 좀 좁아서 더 자를게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요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를 점점 사이즈가 맞아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쏙 들어가는 거 네, 자르고 잘라냈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아까 처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죠 얘를 요 구멍을 막아주고 보세요 구멍이 있는데 막고 이제 본체로 막아줄 거예요. 본체를 보시면 원래 이런 모양인데 여기 절개선이 있어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딱 넣었는데 어 얘가 너무 길다 하면 이 절개선을 뚝뚝 잘라서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하나를 풀어트렸을 때 모습이에요. 얘를 여기 넣으면 지금 하나만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밑에 여기 그 창문 풍지판을 하나 넣었기 때문에 얘 하나만 딱넣으면 하나만 잘라서 넣으면 딱 맞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떴는지 안 떴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이제 끼어서 너무 꽉 해서 요 바닥에 이거 요 바닥에 딱 닿게 하시면 문이 안 열려요. 이렇게 살짝 편안하게 살짝 띄어요. 문이 열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꽉 바닥에 닿으면 이문 열릴 때 드드드드 소리 나거든요. 아주 살짝 바닥에서 띄어서 나사를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게 벌레 차단이 목적이라 이렇게 자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돼요. 자 이러면 설치 끝이에요 이제 문이 잘 열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열리고 닫히는 데 문제가 없죠? 겨울 일어서 뭐 그렇게 많이 열리는 없지만 그래도 환기시킬 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조금 띄어서 이 제품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이 극세사 풍지판이에요. 극세사 풍지판은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가 있어요. 각각의 집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각자 레일의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맞고 요 제품은 너무 커요 이 제품은 요렇게 두 개를 두 개의 창문을 일직선 상에 놓고 얘를 아래로 꾹 끼워주세요 그리고 받았다 열었다 받았다 열었다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틈이 남으니까 이렇게 밀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설치를 안하고 얘를 요 작은 거를 요렇게 돌렸어요 돌려서 이게 지금 안 맞는데 요 뒤에 보면 요 철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요거로 사이즈를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면서 사이즈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도 있거든요 요거로 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얘를 연습을 해봤는데 최대한 이렇게 딱 껴요. 딱 소리가 났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일직선상에 딱놓고 최대한 밀어 넣어요. 그러면 닫았다 열었을 때 밀림이 확실히 덜하죠? 요거가 요렇게 모양으로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때는 저처럼 옆으로 해서 이 철을 뒷면에 철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면서 사이즈를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낄때 항상 이 문을 이렇게 딱 일직선 상에 맞춘 후에 끼워서 얘를 왔다 갔다 해주세요 처음에 이 문이 일직선 상에 안 있고 이렇게 어긋난 상태에서 얘를 끼면 어떤 상태더라도 얘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얘가 왔다 갔다 할까봐 마음에 안 든다 방충망은 방충망에도 벌레가 들어오는데 방충망은 벌레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요 제품이에요 바로 벌레 차단 방충망 통지판 인데 사실은 방충망하고 샤시 사이에다가 얘를 설치를 하는 건데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의 날이에요. 요즘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최악인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집 안에 있는 샤시에다가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일단 하나의 케이스에 1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데 얘를 꺼내면 하나의 모습은 요래요. 요런 모습이에요. 얘를 샤시에다가 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여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벌레를 차단을 해주는 건데 요 동그란 부분에 나사를 조여서 고정을 시켜 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샤시 틀의 사이즈가 안 맞는다 그러면 얘를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방충망이 있는 창문에 벌레차단 방음 풍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방충망을 밀어요 밀고 이 창문하고 방충망 사이에 샷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얘를 껴넣어요 근데 지금 안 들어가요 얘가 커서 그래서 얘를 잘라줘요 그냥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쏙 넣었는데 또안 돼요 그러면 요 코끼리 귀찮음 생긴 데를 또 잘라요 그리고 얘를 끼워주면 들어가죠 쏙 들어가는데 요렇게 넣으면 벌레들이 요 사이로 들어오겠죠 무조건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밑에다가 얘를 쏙 넣고 요렇게 닫고 열고 하면 고정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요렇게 요게 좀 움직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 정확하게 안 움직이고 벌레를 차단하고 싶다 문을 열고 닫을 때 얘가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바로 요기다가 나사를 샤시에다 박으시면 되고 별로 잘안 움직인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해보니까 별로 밀림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방충망하고 샤시 사이에도 벌레 차단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방충망 풍지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사용했던 극세사 풍지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샤시에 다 나사로 조였던 창문 풍지판까지 이제 곧 벌레가 들어오는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세먼지도 엄청 많고 벌레도 차단하고 먼지도 차단하고 바람도 차단할 수 있는 품질판으로 집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제품에 대한 그 정보나 URL은 제가 댓글이나 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 참고사항으로 추가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벌레 차단 풍지판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